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용문산 관광단지에 있는 천년이 넘은 언행나무를 풀어가겠습니다. 속설해야 하이 언행나무는 신라의 마지막 황태자 마이태자가 심었다는 이야기와 우상대사가 심었다는 이야기와 중국에서 은행나무를 들래 와서 심었다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전부다 설 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은행나무가 용문산 용문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아름들이 이런 이야기로 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200년은 된것 같습니다. 이런 은행나무를 볼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쭉 구경하겠습니다. 볼수있 은행나무 옆에는 사람이 서있 나만은 아주 작아 보이죠. 저렇게 큽니다. 이왕지사 여기 천년 넘은 은행나무를본 이상 용문사 철도 한번 쭉 구경을 하면서 오늘 용문산 한강단지를 구경하는 순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차려 오면은 가끔 보답을 얻는 때가 있어요 어떤 행제자 이거예요 행겨자이 행제. 사찰에 애들뽀 대웅전도 보이고요 탑도 보이고 아, 주변 구석구석 다 보이고 쭉구경하시겠어요 자 아, 이렇게 용문산 용문사 구경거리를 쭉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용문사에 있는 천년 넘은 은행나무를 구경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그것까지...